해부릴 때는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그는 그런, 그런 공식은 아니고 어제만 해도 내가 중앙일보에서 5회차 음, 없는 그런 행사를 매년 해요. 그래가지 내가 심사위원 뭐 거기한 사람이어서 어제 가서 어제 심사하는 그 과정이 있었는데 메이커에서 나와서 프리젠테이션 하는 거예요 자기 이제 회사 차에 대해서 근데 나는 어저께 내가 아주 불쾌할 정도로 너무 실망을 했어요 예를 들면 그 우리나라 대자동차 메이커의 과장이 나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 파솔 훈련이 안돼 있는지 나는 그그 그 자동차 회사 우리나라 최고의 자동차 회사인데 자동차 회사에서 나온 가장 같지 않고 어디 자전거 회사에서 나온 것 같더라고요 니간 그러니까 회사의 브랜드 부모 뭐 이미지를 그렇게 깎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스타일 같고 뭐라고 그렇게 저기 아터스럽게 그러지 않거든요 마하는 내용도 안 좋고 스타일도 안 좋고 내용이 내용이 좋으면 스타일이 붙이거든요 아니면 내용은 그냥 그런데 스타일이 좋다 그러면 이제 그게 또 이렇게 상세가 되는데 내용도 안 좋고 스타일도 안좋 거예요. 근데 되게 나와서 하는 사람들이 거의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프리젠테이션을 뭐라고 이렇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가 그러고 대메이커에 그런데 나와서 그래도 뭐 이렇게 프리젠테이션을 할 정도 되면은 생각을 다르게 하고 나와서 했어 야지또 그냥 뭐난 물론 복장을 지금 추, 추위를 타서 이렇게 껴 입고 나와서 이러고 있지만 패션도 그냥 아우 세계적인 메이커 우리나라 그 자동차 뭐 세계 5위라고 그러잖아요. 세계 5위면 나와서 그 말하는 분의 그런 그 보스도 분위기도 세계 5위다고 패션도 좀5위다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감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자, 다음 것은. 저기, 저, 저, 저, 어, 으, 아, 아, 뭐? <웃음> 아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음, 얼마나 오늘 이렇게 여러분이 오신다니까 아, 내일 내가 그 얘기는 꼭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생각하고요. 되게 이제 오늘 여러분이 말, 말하고 러는 것을 이렇게 들어보고 어떤, 나는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나는 칭찬하는 시간보다 단점을 지적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칭찬까지 하려면 이 단점에 대한 거를 얘기, 얘기를 놓치기가 쉬워서 그래서 오늘 혹시라도 나는 여러분의 이제 장점도 자꾸 얘기하겠지만 장점을 단전시키는그 동기부여도 좋지만 여러분이 안좋은거. 예를 들면 이제 그런거예요 그저저저저저 지금은 타이거 우즈가 뭐성적 별로 안좋잖아요. 근데 타이거 우즈가 잘 나갈때 이 친구도 아무리 그렇게 천재적으로 해도 그 뭐죠? 핸디캡이 있다는거예요그 친구도 못하는게 있대요. 그 친구는 못하는게 뭐냐면 그 샌드에 빠지면, 샌드에 빠지면 여기서 헤어나지 못한다고요 샌드에만 공이 들어갔다면 이 안에 들어가서 이 피칭하는 걸 못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헤맨대요 이 코치가 바뀌었는데 그 코치가 이제 쭉 지켜봤을 거 아니겠어요 이저기저 예. 어? 어이 우리 동기생이 있네 어? 우리 같이 공부한 동기생 그 뭐죠? <웃음> 새로운 코치가 내 팔로움을 하면서 어, 아이고, 어, 우주, 우주하는 스타일을 이제 이렇게 본거죠 여기서 이제 내프로그램있더라는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가 야 우주 너 거기서 나와라 그랬더니 그 우주가? 왜? 너 거기서 나오라고 왜, 왜, 왜 나와야 되냐 야 나는 내가 제일 못하는 게 여기 들어가면 헤매는 거야 여기서 나는 다 잡아먹는다고 그랬 오케이 알아 너 그거 엄청 못하네 넌 그건 포기되라 그러니까 너는 장타 넌타력이 좋으니까 여기다가 떨어뜨리든지 여기 넘어 떨어뜨리든지 넌 이거는 잘할수 있지 않냐 솔직 그거를 해라 여기다가 여기 빠 여기에 빈이 빠졌는데 여기서 탈출해 나올라고 여기서 헤매지 말고 여기 전에 공을 떨어뜨리든지 이걸 넘어서 여기다 공을 떨어뜨릴지 이거를 실제 연습을 해라 이거는 네가 아무리 해도 너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인정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가 만네 해가지고 뭔 여기다 떨어뜨리든지 여기다, 여기다 안 떨어뜨리는 걸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하고 싶은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때로 이렇게 그. 티처, 티처가 난 티처라고, 난난 e 난 여러분한테 선생이라고 a c h e r teacher teacher teacher t e a 가이드입니다, 가이드. 가이드 어떤 가이드가 그래서 그렇게 필요하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여기 오시는 분들은 c h e r t 나 a c h e r t e a c 거 e 그 teacher teacher t e a c h e 나는일종의 편견을 갖고 있어요. 그관상이란영화화가8 0 0만한국 넘고 뭐 한국에서 한서우리나서 어떤 에서사에서우리에서에서관상에서일잘본다한사람서한테가서한터뷰서한기사서한어서 내가 관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그니까 아무리 당신이 관상이 좋아도 목소리가 아니면 관상이 안 좋은거야 나 같은 사람한테는 나는 뭐죠? 저기 저 그런 얘기를 난 많이 들었거든요 아냥대학상 사람은 목소리는 좀 내냥 인물이아기다 하는 얘기를 <웃음> 나 하도 많이 들어서 그분의 그 분석이 뭐 그분의 <웃음> 분석이겠지만 근데 그분은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관상은 제일 잘 보는 사람이다 그래요 그분은 하여튼 관상의 완성이 목소리다 그러면서 JP 아시죠? 김종필씨 예를 들었더라고요 김종필씨가 목소리가 상당히 탁해요 그래서 그 강석씨라고의 싱글벙물쇼라고 있죠? 어난 그거 잘듣는데 강석씨가 그 패러디를 잘 하잖아요 그 강석씨가 그 JP 패러디를 한다고 그래서, 뭐, 사자 뭐, 하면서, 응.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웃음> 가와만사성에 대해서 뭐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가와 o 사성은 무슨 술 처먹고 o s 가서 Roman, k a 끼 a m a n s a some, 개 o 개 e 뜯어 먹는 소리 허리도 말해요. some, 뭐 s 로그렇게 <웃음> 뭐 o m e 그 s o 강석씨보다 를못 하는데 그 아주 탁해요. 그분 some, 그 목소리가 그 관상 보신 분의 이 설명은 뭐냐 그 사람은 관상으로는 대통령까지 될수 있었다 근데 목소리가 그래서 영원히, 이제 영원히 이인자라고 그래요 그분은 JP보고는 이렇게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를 텐데 JP보고는 영원한 이인자다 목소리 때문에 대통령이 될수있어 대통령이 되는 게뭐다 저거는 아니죠 근데 그 사람이 지향한 게 정치인이었고 대통령의 꿈을 갖고 있었으면 대통령이 돼 있어야 되는 건데 그 관상 보시는 분이 보기에는 목소리가 대통령까지 못 가게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아 목소리도 이렇게 충전한 거구나 그런 생각인는데 여러분은 그런 핸디캡은 전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어떤 편견을 갖고 있냐 탁한 목소리가 내가 만나 본 사람 중에 탁한 목소리 갖고 잘돼 있는 사람을 내가 많이 못 봤어요 그러고 목소리에서 쇳소리 나는 거 쇳소리가 있어요 그가 저걸 표현을 못하는데 MB 그분도 쇳소리가 좀 났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러니까 이게 다 맞는 건 아니겠죠 대통령까지 됐, 됐단 말이죠 물론 이제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는 최소 20년은 지나야 하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평가하기는 뭐한데 그분도 지금 같아서는 뭐 인기 없는 대통령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나 그게 혹시 목소리가 그래서 그런가 그건 내편견입니다 그리고 내가 조선일보에 무슨 칼럼을 하나 썼는데 화요일 그게 아, 아 지난주에 나왔구나 어, 그 내가 갖고 있는 편견 중에는 그게 있어요 혹시라도 오늘 뭐 그런 분은 그런 핸디캡을 갖고 있는 분은 여기 전혀 안 계실 거예요. 울듯이 말하는 거는 참안 좋아요. 울듯이 말하십니까. 음. 음. 많은 부분은 우리 친척분 때문에 그 친척분 음. 때문에 음. 내가 그 경험을 음. 한 건데 음. 내가 가면은 아주 부분이 그 어른이 반가워하시죠? 그 어른은 어떤 분이냐? 음.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처음 만나니까 조금 뭐저 친근하기 위해서 다른 얘기도 결국 결국, 뭐 다른, 결국 다른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원포인트 레슨 시간은 조금 미루더라도 그 경기도 이천에 그분 땅을 밟지 않으면 뭐 다니질 못한다고 부자를 얘기할 때 그러죠 어? 어우 그 사람 땅을 반자르면 강남을 다닐 수 없다 이런막 그냥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같이 그 결혼한 신부는 또 엄청난 또 부잣집 부잣집 큰, 큰 아들님과 부잣집 따님이 결혼해서 사, 사셨는데 하여튼 뭐 한마디로 너무너무 고단한 산들을 사셨어요 두 분이 다 자손도 여섯 명이 있는데 자손도 어떻게 모아 잘 안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면 나를 아주 반가워했어요 저, 한성이 저 녀석이 지가 정말 아무것도 없이 그런데 지가 걱생하고 어쩌고 했어도 지가 노력해서 저 녀석이 지금 저렇게 잘 살고 있으니 저 녀석 기특하다 해갖고 내가 오면 아주 반가워 왔어 그러어 한성이 왔냐? 야그 지난번에 붕어빵에네 막내고 나갔데아그 막내 그 녀석도 어아그 녀석 잘생겼더라 학교 잘다이고 그러지 지 여기 흐릇지 아이래 되는 거 아니래 그분 어떻게 하느냐 한참이 왔냐 이에맬일 <웃음> <웃음> 없지 <웃음> 지난번에 붕어빵에빵내 나온 거 봤어 아 녀석이 그렇게 말투자라고 아주 기특하더라고 <웃음> 갑니다 그럼 또 와라! <웃음> 이거는요 내가 과장되게 표현한 게 아니고 다 그렇게 하세요 징징징징징 징웃어세요 근데 네. 그분 생전 계실 때는 내가 그렇게 징징거리지 마세요 그러기가 그, 저한테 꼬모 꼴때는 그래. 요 그래서 차마 그렇게 말씀 못 드렸는데 복실하게 내땐 전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렇게 말하시는 권역이 없다 그리고 목소리 탁한 거안 좋은 게 요거까지만 하고 제가 이제 저보포인트 레슨이 이제 뭔지 볼게. 그 우리 육천형님이에요 육천형님 딸래미 중에 나한테 조카가 되죠 남편이 은행 다녔다가 뭐 대리로 승진하면서 이제 자가용을 산거예요 80년대 초인가 그래서 자가용 보이 있어서 자가용을 사가지고 <웃음> 동해로 휴가, 여행 보험 어, 마치고 인재인가? 밥이었답니다 비가 막 오는데 인재쯤인가? 거기서 신호등이 빨간불이니까 차를 세우고 서 있었는데 꼭꽝 소리 나서 깨보니까 병원 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운전했는데 이렇게 운전석에 밀려 가지고 무릎이 나가서 무릎이 잘못돼 가지고 휠체를 타고 뭐 은행은 퇴직을 하게 된 거죠 그것까지는 또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잖아요 그거보다더큰 거는 뒷자리에 두 아들 아이가 있었는데 중학교,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두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 세상에 그게 그뭐 그런, 그런 재앙이 어디 있어요? 그런 불행이 어디 있어요? 이게 내, 내가 남의 얘기를 하면 남을 흉보는 거 같지만 우리 그렇게 인척이란 말이야 근데 그 조카의 목소리가 어떠냐 그 형님이 이제 서울에 오시면 내가 한성이가 제가 바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꼭 딸내미한테 먼저 전화를 하신대. 한성희한테 물어봐라. 내가 가는데 혹시 점심시간에 저녁시간 되는지 물어봐라. 딸내미는 나한테 전화를 해요. 그러면 아, 아재요. 아, 아빠가 KTX 타고 오늘 오시는데 아빠가 아재한테 물어보랍니다. 점심시간이 나아 뭐 저녁시간 되는지 얘기해 주세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 조카는 어떻게 말해요? 아재요. 그 아빠가 기뜻다딱 올라갔는데 아니 시간 되는지 점심시간 되는지 한번 물어보라 하는데 뭘 갈까요? 어. <웃음> <웃음> 마 누가 전화하는데 <전화한테> 목을 둘러가지고 <웃음> <웃음> 어막 그러는 것처럼 그렇게 그래서 난 물론 내 편견입니다만 아, 저 조카가 목소리가 저렇게 안 좋아서 그런가 보구나 물론 이제 지금은 그 사건 이후에 아기를 더낳거는 그러지도 않고 남편은 이제 일찍 그러고 그래서 순복음교회 <웃음> 선교사 뭐죠 뭐죠 선교사 말고 뭐라 그러지 어, 전도사 어, 그거 그거를 하면 아마 그 최소한들 생활비는 나오나봐요. 원래 이제 여의도 시민아파트에 원래 살고 있어. 그러니까 두 가족이 사니까 큰 돈이 안 들어서 그러고 살고 있어. 그래서 내가 목소리도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내가 저 어디 가서 강의할 때는 특히 아주머니들이 있을 때 이런 얘기해요. 어, 내가 아주머니들 목소리 관상을 해야 좀 맞아야지 그런 식으로. 그러면 뭐 호기심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 그런 사람들은 상대하지 말라. 그런 사람들은 영원히 어, 그렇게 찌질이 고생하면서. 어, 그렇게 불행하게 잘나 그런 뜻이 아니다 요즘은 그 병원에 가면 목소리 클리닉도 해준다면서성대 결절 수술이있는 해서 그래서 목소리를 좋게 해주는 그런 데도 있다니까 그런 데 가서 그렇게 목소리를 좋게 디자인 디자인하는 시대라니까 디자인도 하십시오 하고 얘기를 하죠 자 하여튼 오늘 뭐 여러분 목소리가 뭐 이상하거나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 아, 라도 앞으로 네. 저결혼하지않 되죠? 네네 그, 네. 신랑 신랑 때 친구가 목이 너무 그렇게 핸디캡이 있고 그런 거 같으면 신랑의 목소리를 위디자인 해 주시라고 알겠죠? 네. 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오늘 어,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그 중에 그런데 <웃음> 는 여러분이 되게 스피치와 관계된 그런 정을 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 우리 우리 동기 선생은 우에 오셔서 이렇게 네? 들으시는 거예요. 리 네? <웃음> 네. 되게 이 스피치와 관계된 비즈니스나 뭐 이런 앞으로 여러분이 할 비즈니스도 그런 쪽에 맞춰서 하는 그런 분들이죠. 우리 미스터는 어떤 방향 있강이굉장 네? 네, 네. 그럼 우리 우리 강의하는 친구 잠깐, <웃음> 아, 잠깐만 서이깐 스피치로 네, 그러해시 네. 그러면 내가 어가찬 아, 네. 아, 네. 네, 아. 알겠습니다. 박수가 더도 안 치. 본 t 원장는 송배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선 세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직 2월 지나지 않았으니까 세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현재 안산대학교 국제기사학과에서 경영교수 역할을 맡고 있고요. 지금 퍼스널 브랜딩 관련된 이미지 메이킹, 비즈니스 매너, 그리고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설득 강사 과정 15기를 수료를 했고요.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맥라이버로 존경하던 배완성 선생님의 <웃음> 그런 강의가 있다고 해서 얼른 계좌 이체하고 오늘을 학수고대하다가이 자리에 왔습니다. 늦게 와서 아네 늦게 와서 걱정을 좀 했는데 앞자리가 비어 있어서 다행히 맨 앞에 앉게 됐습니다. 그 결과 이 앞에서 처음 1분 스피치를 하게 되는 이런 영감을 얻게 된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뭐뭐 <웃음> 어, 뭐 지적할 게 없네. 데 그런 분소리도 처음 시작할 때아한 번만 하고 아아아 아, 아, 뭐. 분소리가 분소리가 그게 나도 그걸 없애려고 애쓰거든요 분소리가 하면 안쓰나 그러는데 뭐 이렇게 머뭇거려진다든지 뭘 생각을 해야 된다든지 그러면 이제 분소리가 꼭 들어간단 말이죠 분소리가 안 들어가서 별로 지적할 게, 없, 지적할 게 없는데 뭐 일단 어, 오늘 날 하 아니니까 우리 미스터 도 잠깐 서서 하는게 나을거에요 자한 1분정도 한 1분정도 1분 본인들이 스피치를 한다고 생각해보시자고요 오늘은 내가 여러분이 뭐 어떤 스타일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한,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나는 어서 오십시오 나는 그것도 내적 편견인데 그 말하는 내용은 난 괜찮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말하는 내용은 괜찮은데 말하는 스타일이 안 좋은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 스피치 학원에서 보면 내용을 갖고 강의를 하는 것은 많아요 강사도 많고 데 스타일을 지적하는 사람들은 잘 없더라고요. 근데 스타일을 지적하기는 나처럼 그성호를 했든지 배우를 한 사람이어야 지적하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는 거와 조금은 다른 거는 내용 내용은 괜찮은데 말하는 스타일이 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난 그걸 오늘 더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말씀하실 때. 말하는내용도 문제, 죠 아, 하는내용도 문제, 인데말하는 스타일이 문제, 인때가더 많아요 그걸 l e 오늘, 내가 많으시니까 빨리빨리 해보죠이 t 네. <웃음> <웃음> TVC, 공채 이기시고 전설적인 v c 이 v 의 TVC, TVC, 선 v c 만나서 정말 좋았습니다. <웃음> <웃음> 저는 지금 현재 홈플러스의 교육팀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주로 하는 주 업무는 이런 엔지니어 영상팀에서 이런 광사님들 촬영도 진행을 하고 이렇게 대학은 선생님 같은신분들좀 모셔가지고 회사 내에서 사내 강의를 이렇게 스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강의를 하신 분들은 끝나고 오케이, 이야기, 잠깐만 지금, 지금 하는 스타일이 친근한데 고급스럽지는 않게 느껴져요 지금,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젊은 친구기 때문에 조금 더 고급스럽게 멋지게 말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와서 여기 폐하선 선생님들 계시고 <웃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뭐 자리에 나왔네요 나왔네요 이렇게 나왔네요 이렇게 하는 거 나왔네요 하는 거 하고 할래요. 그데 어미를 이렇게 끊단 말이죠 어미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네요 그래서 오늘 와서 뭐 프린트 레슨 받는다니까 긴장도 되고 또 설레기도 그렇습니다. 이랬는데 원포인트를 해서 받는다니까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약간 그 뭐죠? 7번 방의 선물에 그 아버지처럼 <웃음> 어? 그렇게 될수 있단, 있단 말이죠. 이게 왜, 왜 중요하냐면 강동희 선수가 지금은 그 사람 감옥에 들어가요 나왔던가요? 어쨌든 그 무슨 <웃음> 네. 문제가 있어서 되겠죠? 그 친구가 인기가 대단했었어요 인기 네. 대단할 때 라디오 광고를 했어요 허재형한테 뭐 얘기하는 거예요 뭐 라면인가 뭐뭘 광고를 하는데 이사님 전혀 이런 화술에 대한 공부를 전혀 안하고 그냥 멘트만 줬으니까 어떡하냐 허재형이 오면 허재형을 만나서 허재형이 좋아하는 라면을 먹고 또그 다음에 저그 뭐, 컵집에 가갖고 커피를 대접할 때인가 허재영 어서 봐요 이런 식으로 해놨어요 과장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그 그 선수가 대단한 재능도 갖고 있고 대단한 동구선수로는스타인데 화술은 안 배웠으니까 바보 같아 바보 <목소리> 우리 엄마가 빨리 오다 그때도 나갈 거니까 이따가 허재영 오면은 허재영 빨리 와요 <목소리> 이러는 것처럼 사람이 바보가 되고 지금 얘기하는 스타일 어미를 끌지 않는 게 좋아. 조금 더요. 머리가 헤지네요. <웃음> 원래 이렇게 강의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일이라 보니까 이런 자리가 좀 아프고 이런 독대 선생님 코칭을 주니까 되게 땀이 납니다. <웃음> 그래서. 끝나시고 명함 교환하시고 제가 섭외를 할테니까 저희 회사에 관심 있으신 분들 부탁드리겠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면 지금도 면 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 하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약간 약간 지적으로 좀 떨어지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 만나는데 제가 성무 생활을 오래 했는데 <웃음> 뭐 여러분한테 가르쳐 줄게 있다고 음. 여러분이 이렇게 오셨는지 어, 나 괜히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웃음> 여러분이 벌써 신뢰이 회전할 것 같아요 어미를, 어미를 끌지 않는 n 지금 뭐죠? 지금 중요한 일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는 강사가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강의로 내가 뭘비즈니스할 사람이 아니고 난뭐 섭외라든지 내 분야는 다르기 때문에 오케이 나는 이렇게 말하는 스타일이 내 라이프 스타일과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럴수록 더, 더 멋있게 강사 섭외를 할때 멋있게 만 우리 저는요 코플러스에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회사에 오셔서 강의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면 얘가 홈플러스 대니는 자, 얘한테 뭐 사기당하는 건 이럴 수있다록 <웃음> 그러니까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난내 스타일을 안 고쳐도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면 스타일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웃음> 어떤 일을, 어떤 일을 하시는까 저는 <웃음> 현대회사 교상학공부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 너무 늦게 와서 사업에 좀 강의가 돼서 좀 죄송스러웠는데요. 또 이렇게 앞에 나와서 발표까지 하게 되면서 앞에 분을 보면 굉장히 긴장이 었었는데다 현대에서 그 교육사업본부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 사내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 김효석 교수님 몇번초빙을 해서 어던게 음. 인연이 돼서요. 이번에 이렇게 특강이 있다고 저에게 메일을 주셨더라고요. 역시 같이 이렇게 다고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끌뜨는 끄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끌면은 아줌마들은 그게 좋아요. 아줌마들은 네. 그래서 말이야. 그랬단 말이요. 강부자 선배님이 어 그래서 그랬단 말이요. 이렇게 하면 이상한데. 그래서 그랬단 말이요. 아 그래 갖고 말이요. 김수 김수미 네. 이런 분들 캐릭터에는 그게 좋죠. 근데 지금 얼마나 점고 스마트해요. 응? 약간 아, 네. 네. 이렇게 네. 더더좀 더 아, 네. 가운데 보셔 가지고 저도 이제 강의를 하면서 사실은 보이스에 대한 흡수를 받아본 적은 없었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에 굉장히 지금 긴장이 되니까 <웃음> <웃음> 강의할 때도 한번떠올본 적이 없는데 굉장히 지금 떨리는 막 심장에 기뭇농거려서 막 예. 긴장이 되지만 그래도 굉장히 좋지만 되지만, 좋은, 지금 네. 되지만, 네. 되지만 이렇게 하는 게 더, 아, 더 좋다 네. 되지만, 되지만 그게 여러분, 아이뭐저 아저씨 만났더니 몸이 뭐 이런 걸 갖고 쫀쫀하게 그러냐 혹시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내가 괜히 트집을 잡는 게 아니란 말이죠 디테일이에요 결국은 디테일에서 차이가 나는 거지 엄청나게 무슨 핸디캡을 큰걸 갖고 있거나 그렇지 않단 말이죠 디테일이 그래서 디테일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나는 사실은 그 외화라든지 뭐 이런 거로 여러분하고 많이 친근하게 되는데 나는 디테일 같고 내가 디테일하게 했기 때문에 어저 사람이 다르다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배우가 이런 게 있어요 하, 아, 고민되는데 이러면은요 그거를 대, 대개 성우들이 고거까지 보고 하, 요거까지 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영화를 한번 보고 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한번 보고 하니까 그런 거다 놓쳐서 안 되겠다 영화를 여러 번 보고 하자 해서 영화를 여러 번 보고 그런 디테일을 찾아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요렇게 이런 거 드세요? 이렇게 요요 요, 요걸 요거 살짝 요거까지 요거까지 내가 이렇게 해서 노사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그냥 하고 그냥 말했는데 그거랑 같이 이렇게 보면은 많이 다른 거예요 디테일이 여러분의 어떤 말하는 스타일이나 여기 어떤 핸디캡이 있다 그러면 엄청난 핸디캡이 있는게 아니고 요런 쪼차나 조그만 디테일의 핸디캡이 있는 거지 여러분이 뭐 어? 아까 얘기했듯이 이와 이런 핸디캡을 안 갖고 있어 그래서 말할 때아 나도 어미를 끄는구나 조금 더 조금 더. <웃음> 아 이거 뭐, 떨고 그런다니까 박수를 좀. <웃음> 어, 제가 몰랐던 부분을 오늘 좀 알게 됐네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 부분을 제가 조금 더 보완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 들고요. 조금 더 들고요. 들고요. 네 들고요. 네 들고요. 네. 들고요. <웃음> 들고요. 하면은 네. 더스마트해보여요 들고요. 그러면 뭔가 자신이 좀 없는 것처럼 보이지. 자신만만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근데 자신이 있어 보이는 거랑 자신이 좀 없어 보이는 거랑 이분, 이분이 <웃음> 프리젠테이션을 한다 그러면 그 회사 이미지를 대변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제품이 뭐가? 하자가 있나? 좀 자신이 없게 하는 거 같지?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관객들은 디테일한 거에 그렇지 어? 이분이 한 어떤 뭐 액션이나 뭐 이런 거에 하지 않아요 디테일 아 말하는 거라든지 이런 데서 그 아주 쫀쫀한 버릇이 내 말하는 스타일을 예, 안 좋게 만들 수 있구나 중요한 겁니다 아 쫀, 쫀쫀한 거를 붙여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 미리 하시는 게 좋을 거. 니다 오케이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아주 영화배우를 네? 영화배우 같은 <웃음> 시기 젠틀맨 분이 오셨네요 네, 아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이 주변은 그냥 한방 피부 같습니다. 한방퀴입니다한방구반입니고 아, <웃음> 어? 우리 이게 서울 사들이한방 구, 한방 구, 우리 한방 구, 한방 피. 네, 나 나. 어쨌든 그러니까 늦게 와서 죄송하고 저는 아, 지금 기존에는 제가 그, 제가, 제가 벌써 두 번이 이제 기존에는 예, 그두 번의 군소리가 이제 들어가셨단 말이죠. 이군 소리가 아 이게 계속되면은요 구 소리를 정말 줄여야 돼요 완벽히 줄이기는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나도 그런 버릇이 있어가지고 나도 몰랐어요 근데 스마트폰에 녹음을 해갖고 내가 들으니까 나도 덕지덕지 막이운 소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군 소리를 듣기 싫다라고 한번 생각하죠? 짜증이 나요 막. 다른 사람, 어저께도 어떤 그 휴대전화 실험하면서 때그러니까 네, 어, 그, 저, 뭐, 그, 그그 그 사람은 또 우리는 군소리도좀 다양하거든요 어, 저, 아, 뭐, 이렇게 다양한데 이 친구는 그예요, 그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즉 그. 그래갖고 그러니까 내용은 안 듣고 언제 그가 나오지 해봤네. 그가 어? 그렇더라고요 네. 오늘은 설때 여러분이 이제 잘못 들으시면, 아이 뭐 잘났어 정말 이렇게 들으시면 오늘 우리가 막 미팅에서 이렇게 같이 하는 의미가 그난 겁니다. 저는 칭찬하는 시간보다 이안 좋은 안 좋은 거는 오히려 좀더좀말씀드리 테니까 좀 양해해 주세요 여러분이. 예, 예. 그리고 니다 계속 네. 그래서 네. 오랫동안 저도 그 대기업 생활 한동안. 그 <웃음> 아, 아, 아. <웃음> 이게 습관이 참 그래서 참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래, 그래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아주 뭔가 저도 좀 많이 배워야 되겠다는 새로운 그런 그 욕구가 좀 그런 그또 그 들어갔죠 또 <웃음> 네. 그래서 이제 좀, 좀 하나도 좀 새롭게 배워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 생각으로 오늘 강의를 참 노력하게 됐습니다 지금 하시는 그런 비즈니스는 어떤 비즈니스인가요? 음, 지금은 점점이 뭐 어, 어가 이제 필요 없는 거죠 음. 왜냐하면 내가 어려운 걸 물어봤으면 어려운 걸 물어봤으면 어 감사합니다 어 이거 내가 생각도 안할던 같은데 지금 하시는 비즈니스가 뭐지? 하고 물어본 거는 해답하면 쉬운 거 아니에요 난 이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는데 내가 그 비즈니스의 어원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걸 물어봤으면 이게 어? 어원? 어원까지? 이럴 수 있는데 쉬운 걸 내가 이제 물었는데도 어, 뭐 이렇게 됐단말이야 이게 그게 안 좋은 안 좋은 하이템 그런 것들 아니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하시면 네. 프라차이즈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 또나왔네 <웃음> <웃음> 그러한 뜻에서 역시 그 말도 많 정도 이제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어, 어쨌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분에서 공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오케이. 우리 뭐 이런. 네. 어, 엄마 잘 계시지? 뭐 애가 왔으니까. <웃음> 네 안녕하십니까. 어, 저는 쇼고스트 지방생이고요. 어, 여기서 준비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오늘 배양선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어 아직은 뭐어 저번? 지금 어, 세 어, 네. 어, 네. <웃음> 아, 번이 나온다고쇼스트 지망생인데 쇼스트 지망 그니까 뭐죠? 우리 선생님처럼 네. 뭐 마이크 앞이나 카메라 앞에 쓸뿐이 아니면은 또 몰라도 어. 카메라 앞이나 마이크 앞에 쓰는 직업인데 세 번은 말은 음. 거예요. 지금 말한 지 5초인데 5초 5초 중에 세 네. 번이면 말은 거은말 그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목소리가 너무 좋으면은요, 또 안전면도 있어요. 지금 약간 느끼한 거 같아요. <웃음> 느끼한, 것 느끼, 느끼한 거를 좀 빼야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작년 한해 열심히 도전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 실력이 인정받지 못해가지고 어, 쇼스트가 되지 못했습니다. 올해에는 또 열심히 해가지고 쇼스트 되도록. 그할거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느낀 건 실전처럼 정말 좋은 경험은 없다 좋은 공부는 없다 생각해서 어, 특성화고 아이들에게, 아이들에게 또 자기소개나 어떤 뭐그 스피치 그런 걸 가르치고 있고요 또한 가지 그 다음에 주말에 이렇게 사회나 이런 거 보면서 대중 앞에서 살수 있는 그런 노력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여기 많이 오셔가지고 대안 선생님의 좋은 말씀 들으시고 다들 좋은 어, 경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음, 근데 첨가세 보니까 아홉개인가더라고요돈 이게 말하다 보면 그냥 어떻게 저기 저 어떻게 할수 없이 그런데 그 딜레마예요. 우리 딜레마 그러니까 전혀 그걸 빼고 해야 된다는 것까지가 아닌데 지금 한 1분 사이에 아홉 번은 많은 거예요 네, 그거는 아 내가 군말을 군 빼야 되겠구나 우선 목소리에 대한 건 나중에 하고 네뭐 그 차례대로 하면 아까 일찍부터 와서 아니 무슨 통장에 끌려 나오는 것처럼 <웃음> 내가 무슨 뭘 잘못했는지 제가 익숙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돌발적인 질문을 했을 때 네. 제가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요. 시간을 충분히 주고 나서 준비하라고 하면 그나마 중은 가는 것 같은데 급하게 이렇게 발표를 시키거나 할 때는 제가 굉장히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웃음> 그래서 죽은 사람은 <주문> 없으니까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어, 이 자리에서 죄송합다또 <웃음> 저도 군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은데요. 저는 프리랜서 강사로 교육원에서 파트너 강사로 일하고 있는 김민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슬퍼요. 아, 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슬퍼요. 네. 네. 전혀 잘못됐어요. 아,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가워야지. 반갑습니다. 네. 아, 시약한... 그렇죠. 네. 반갑습니다. 아. <웃음> 이래요. 이렇게 강의 준비를 미리 하고 나서 집에서 또 연습도 해보고 강의를 나가면 그좀 편안해지는데요. 네, 오늘은 지금 손도 발발발 떨리고요. 심장이 터질 것 같다라는 표현을 저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는데 오늘은 그 느낌이 너무 절절하게 오는 것 같고요. 안면 홍조가 지금 막 갑자기 오는 것 같아서 네, 지금 제 멘탈이 어디로 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급하게 저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을 수 있어서 이 또한 저에게는 큰 수확인 것 같고 감사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좋은 가르침 받고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미 그런게 많이 익숙해요. 근데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에 그첫 인사에 사실 그 영혼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부모예요 <웃음> 저는 그거 갖고 많이 <웃음> 그 안녕하세요 대한성입니다할때 고민을 많이 해요 정말 <웃음> 내가 여러분한테 아 어, 안녕 여러분 안녕하시죠 제가 반갑게 여러분한테 할때이 반가웅이 전해져야 되는데 하지 그냥 안녕하세요 대한성입니다뭐 반갑습니다 이거 그냥 입에서 입에서 붙어서 나오는 거 이건 뭐안 돼요 <웃음> 안녕하시죠 <웃음> 정말 반가워 갖고 해야지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진정성 말의 진정성은 뭐 아까 우리 친구 나한테 뭐 얘기 듣고 뭐저 친구 운소리가 많다 이러고 지적받고 그랬지만 제일 나쁜 거는 진정성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반갑습니다 하고 아까 인사할 때 전혀 반가운 거 같지 않은데 정말 반갑습니다 그거는 아주 아주 안 좋은 거 그러니까 인사할 때 정말 그런 마음 을 해야 된다. 반반가우 반가, 반가운 거로안 반가우면 그냥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정말 반가우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천사의 목소리도 진정성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꽹과리 소리 같은이다. 그게 성경에 있더라고요. 성경난 성경 책을 본건 아닌데 어이 뭐 무슨. 글을 보다 보니까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다 진정성이 빠져있으면 천사의 천사가 말을 해도 꽹과리 소리로 들리는다 진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 카메라 앞에 서서 말하는 분들은 안녕하세요 배안수입니다뭐 아무 저거가 없, 없다고 그런 걸 그게 보니까 그러니까 뭐죠 여러분이 아, 상당히 디테일, 디테일한 거로 하는 걸 여러분 실감 하시겠죠 네 아주 디테일 한 거에 우리는 척해 따다 충실해 됩니다 오케이. 지금 어떤 어떤 비즈니스 아아아아아이 네? 내가 잘 난척 하는게 아니고 여러분 정도 되는 스마트한 분들은 요 에프 반응으로 이기해 줘야 돼 지금 프리랜서 그러니까 p 반응 바로 아까, 아까 그, 그, 이쪽 친구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 지적하면 아, 무슨 지가 뭐 영어를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난 절대 잘난 척하고 이 나이 되면은요 이 나이 되면 누구한테 잘난 척하고 싶다는 그게 얼마나 부질없고 촌스러운 짓인가를 알기 때문에 난 절대 여러분한테 잘난 척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어, 프리랜서 F바로나 해줘야지 디센서에요. no. 그거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돼요. 어, 그러니까 뭐, 뭐죠? 브라보 하면 한번 어, 그 아, 그건 알바로. 아, 나중에는 브이바로 b 라 a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영어 를 잘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세대는 스마트해져 있잖아요. 오, 영어에 많이 민감하게 듣는 사람이면, 오, F바로. F바로 하는 거뭐 뭐야? 제 이러면은 되겠네. 오케이. 안녕하십니까? 현재 프리랜서강다영니박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현재 프리서강니 박도혜라고 합니다. 사실 친구들이 박도혜라고 합니다. 다, 다, 나. 박도혜야. 어? 어? 너희도 알겠냐이는 같단 말이야. 박도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잘 보여야 돼, 지금 여기. 여기 고객들한테. 근데 박도해라고 합니다. 영혼이 빠져있단 말이죠. 진정성이 빠져있어. 천사잖아요, 얼굴 천사인데. 어? 이런 얼굴에서 진정성이 빠져있으면, 우리가 이제 꽹가리 소리를 들어야 돼. 띵가닥, 띵가 사실 친구들이 저한테 영어 발음이 좋지 않다고 항상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그냥 나는 내 맘대로 살 거야 라고 무시를 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더 발음을 신경 써서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도 여기 계신 다른 분들처럼 오늘 배한성 강의 굉장히 기대를 하고 왔었는데 다른 분들 말씀하시는 것도 같이 들을 수가 있어서 일석이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열심히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내용은 좋은데 나는 스타일에서는 네. 스타일에서는 진정성이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쇼호스트나 이런 사람들은요 말 틀리지 말아야지 하는 이런 거 내용에 충실해야지 하다 보면 음. 말이 입에서만 이렇게 이렇게. 같이 거기에 마음이 실리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쇼핑 채널이나 이런 거볼때야 저렇게 어떻게 입에 말린 말만 저렇게 하면서 뭘팔라고 그러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쇼, 여기 쇼옵스트 지방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내가 지금 진정성으로 이렇게 하고 있냐. 나는 내가 게스트로 나갔을 때이 제품을 내가 사랑해야지 하는 생각부터 하면서 게스트를 했어요. 아 내가 이, 이 제품에서 좋은 걸 찾아야지 그래야 내가 이걸 쳐다보면서도 예, 여기 내 눈길에도 애정이 담겨져 있는 거지 내가 이거 이거 얼마나 좋아요? 이거? 아 이거 시원해요? 이거 맛있으 시원해요? 아, 이거, 아 너무 좋아요? 쳐보세요 이래나또 사겠어요? 들을 때부터 들을 때부터 막이 꼬는 눈길에서 부터 벌써 이 제품에 대한 이 제품을 이렇게 가까이 하는 것만 해도 이게 기쁘다 하는 것 같은 이런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쇼스트 지망하는 친구들 지난번에 한번내 강의를 했었거든요. 다 그런 거예요. 안녕하세요. 백업들입니다. 어, 이번 제품 말이죠. 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입에서만 좋다 그러지 마음에서 정말 이 제품이 좋다는 그걸 안 하더라고요. 영혼이 영혼이란 단어는 너무나 무겁습니다. 영혼이란 단어는. 근데 영혼이란 단어를 여러분이 너무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요 입에 발린 식으로 익숙하게 틀리지 않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성을 많이 담아야 된다. 어떻게 이렇게 네. 보셨는지 네. 오, 오늘 전배를 제일 젊으신 것들은데 이런 어린 어림... 어린 분에게 박수 좀 많이. 환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열정적인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기아자동차 교육팀에서 교육 업무를 담당하고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고향이 경상도고 나이도 있고해서 목소리가 안 좋은데 어찌 목감기 걸리가지고 약을 챙겨 못 왔고요. 어, 저는 기아자동차 교육팀에 입사할 때 생산직으로 33살에 늦게 입사를 해서 연구소에서 근무하면서 연구소에 발명왕도 되고 제안왕도 되고 응. 국산설비도 개발해가지고 이제 저희 회사 사장님으로부터 롤 모델이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그제 사원과 얘기해가지고 몇분 명함을 돌려드렸는데 작년에 그 최고 작가가 일본의 무라가미 하루키라는 작가가 대단했지 않습니까? 8월달 에 인터파학교에서 제 책이 나와가지고책 제목은 배움을배신하지 않는답니다. 음. 무라가미 하루키를 놀려서 현대차그룹에서는 일본의 지성을 놀린 현대차그룹의 작은 거인이라고 음. 되고요. 음. 지금, 지금 말씀에 더 자꾸 듣고 싶어요. 더 자꾸 듣고 싶고 와 근데 처음에 나오셨을 때는 약간 무슨 조폭 출신스 <웃음> 그런 분위기 같은 거로 인사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우리가 일단 그렇게 호감이 안 가게 하셨단 말이죠 그 처음, 처음에 호감을 좀 갖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 그 처음에 점수를 예, 좀 까먹었다고 그러나요? 그런 거요 처음에 인사하는 거를 한번좀더 하시면 좋겠는데 안녕하십니까?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축하드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가남니가 납니까? 나귀하에서 잭스고 나 잘난 사람이야 어? 너희들 뭐하고 있어? 어? 이러시는 거 같아 <웃음> 그사람들도이 경상도 이에뚝 예, 그 똑똑함이 있는데 그거를 와일드하게 이렇게 하시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더좀좀 좀 친근하게 네, 그렇게.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어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 아 어, 이게 안 되네요. <웃음> <웃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기아자동차의 제급덕입니다 <웃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만약 쓰신다 그러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차별화를 약간 해서 하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같이 쓰셨단 말이죠 나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나 같으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웃음>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녕과 반갑다는 두 개를 조금 더더 더 들으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드렸을 것 같단 말이죠 제 생각에 이게. 상당히 쫀쫀한 겁니다. 디테일한 디테일에 그 월트 디즈니, 월트 디즈니 그 사람의 캐치프레이즈가 그거였답니다. 어텐션 to 디테일, 디테일에 주목하라. 그 사람도 그 사람도 뭐뭐 뭐 망하고 뭐 하고 했던 스토리가 아주 많은 사람 아니에요. 자살하려고 뭐 그런 시기도 있었고. 근데 월트디즈니라는 왕국을 하여 던 드림랜드를 드림월드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캐치프레이즈가 Attention to Detail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디테일이란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선생님 지금 한번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같이 쓰시면서 한번더인사 하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웃음> 지금 어, 어드, 어떻게, 후기에 어떠세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침에 이렇게 와서 우리가 이런 스터디를 같이 할이 이유가 있는 거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냥 이 강의, 강의하는 사람한테는 아주 좋은 고객이에요. 앞에서 막 웃어주고 공감해주고. <웃음> 아, 맞아요, 맞아요. 지금 시작, 어떤, 어떤 시작할까요? 일을? 어떤 일을? 저 홈쇼핑을 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시작할 네. 시작할 발표 아니고 그냥 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 김효석 퓨어스타 아카데미 1기 최가정입니다저 홈쇼핑에서 방송 전문 게스트로 시작한 지 올해 10년이고요. 말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말을 하면 할수록 말이라는 것을 더 배우고 더 연습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혼창통이라는 책에서 100-1이 제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디테일을 강조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오늘 배안성 선생님께서 디테일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시는 부분이 또한번 울림을 줬고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목소리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관통하는 말을 할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저는 목소리에 대한 컴플렉스가 굉장히 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목소리에 대해서 더 연습하고 관심을 가졌었던 것 같고요. 오늘 배안성 선생님 만날수 있는 이 진짜 손에 꼽히는 희박한 시간을 제가 잡게 된 영광이 있어서 정말 기다렸다가 어떤 시간이고요. 오늘 이 뜨거운 열기와 배움을 그대로 마음에 담아서 갈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아주 아주 조, 좋은 게 지금 진정성을 담아서 더뭐 좋은 거예요. 분말도 음. 네 번이가 들어가고 그랬는데 나는 앞 그렇죠. 아, 앞에 인사하는 걸한 번만 좀더더해 주세요. 인사요? 음. <웃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쇼호스트 아카데미 1기 최가정입니다. 네. 뭐뭐 뭐 이어서 조금만... 계속할까요? 네, 한번 더, 처음부터. <웃음> 처음부터... <웃음> 어, 무슨 말 했는지 기억이 아, 잘... 아, 똑같이 <웃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안 나고요. 음, 사실... 아니, 인사하는 거부터 인사 다시 할까요? 할까요? <웃음>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김효성 아카데미 1기 최가정입니다. 네 계속 이야기 시작해서 연결해서 해야 될것 같아 가지고요 지금. 지금 내가 한건 본인 본인을 소개하고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누굽니다 하고 이렇게 이렇게 여, 여러분을 이렇게 보는 음. 자, 반갑다 뭐하다 음. 그렇지 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한성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할 내용은요 그러니까 배한돌이가 맞는지 네? 뭐 배두석이가 맞는지 전혀 그런 틈을 안 줬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배한성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보고 제가 오늘 뭐 소개해드릴 제품은 뭐뭐 뭐다 뭐 이렇게 separate 약간 부분을 조금 더 걸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어 말하는데 뭐 인상도 좋고 어은 좋네 어 저, 저 친구 뭐 방금 뭐라고 그랬지? 이렇게 나한테 주목하게 하는 거가 아주 중요하단 말이지 네. 나한테 주 배우들은 처음 배우들이 등장할 때배게 보면은요 첫 장면에 등장할 때 그냥 불쑥 나오지는 않아요 불쑥 나오지가 않고 어떤 계기 같은 걸 잊게 돼서 그 배우가 등장한 장면이 첫 장면이 상당히 인상적이게 한다고 그러니까 언제 든지 본인 소개하고 금방 저 저는 뭐 홍길동입니다 제가 뭐 오늘 여러분과 만나서 무슨 이렇게 한도. 저는 홍길동입니다 그래서 너, 어, 너, 홍길동입니다, 아시겠죠? 하는 흥을 조금 준 다음에 그렇게 해야 어, 더 좋아요. 목소리 핸디캡은 절대 컴플렉스가지고 다무어 없어요. 감사합니다. 네. 게스트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학생들을 위주로 자기소개나 스피지 관련 강의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아직 강의를 시작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좋은 자리 저희 가정생을 소개시켜주셔서 제가 이쪽에 오게 됐고요. 오늘 수업 통해서 저의 핸디캡도 꼭 하고 싶고 많은 분들하고 좋은 인연 맺고 싶습니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웃음> 지금 그럼 몇년 된가요? 어떤 거예이 스터디 한지는? 아 저는 2012년 11월부터 홈쇼핑 준비를 했고요. 아 물론 이 학원 출신은 아니고요. 네. 현재는 이 학원 출신이 아니세요? 아, 네. 저는 평 이러시는 게아니야 <웃음> <웃음> 아, 아, 아, 아. 아니 지금 내용이나 이런 스타일은 괜찮은데 어떻게 하고 있냐 한 톤으로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스타일이 이제 스타일의 문제가 있어요 배우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그래서 나, 나는 내그 강의 중에 배우에게 배운다 그런 강의를 해요 배우에게 배운다 배우는 절대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식사하셨어요? 식사하셨어요? 식사하셨어요? 식사하셨어요? 식사하셨어요? 식사하셨어요? 자 여기 뭐, 뭐가, 뭐가 잘못된 게 있어요 배우는 똑같지 않아 식사하셨어요? 식사하셨어요? 식사하셨어요?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다 다르게 열 식사하셨어요 라는 말은 똑같아요 그 말은 똑같은데 그거를 다 다르게 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지금 어떻게 하냐면 혼인 소개부터 옷까지 톤이 다 똑같아요 약간씩 변화를 줘. 그래서 내가 그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어, 알파치노. 알파치노라는 배우는 어떤 대상 하면서 만번 정도 연습을 했다. 만번 정도. 근데 만 번의 숫자도 대단하지만 만 번의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만 번을 다 다르게 했다는 게더 중요한 거예요. 만 번. 그래서 내가 중학생 때 외운 영어가 있는데 Once upon a time there lived a rich man whose name was Alibaba 이런 영어를 하나 외운, 외운 게 있어요. 그거를 알파치노가 했다면 Once upon a time there lived a rich man whose name was Alibaba 그 다음에 또 Once upon a time there lived a rich man whose name was Alibaba Once upon a time there lived a rich man whose name was Alibaba 이거 열 번만 하면 <웃음> 여러분도 지겨워요. 배우들은 어떻게냐? Once upon a time they l i v rich man whose name was Alibaba. 오 이거 너무 빠른 것 같아. Once upon a time they l i v rich man yeah. whose name was Alibaba. <웃음> <어두 웃음> <너무 까불고. 웃음> 오 이거 너무 단순한 것 같아. Once upon time they l i v rich man whose name was Alibaba. 어 이거 너무 강한 거 같아. Once upon a time they lived t the rich man whose name was Alibaba. 이렇게 만 번을 다 다르게 하는 거가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데 배운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저 비긴어 생활 한지가 얼마 안 되지만 그거를 생각하면 말하는 것마다 다 손이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식사하고 오셨나요? 날씨가 많이 풀렸죠. 오후에는 뭐눈 내린다고 그러던데. 눈 대리하고 오셨어요? 나, 나, 나한테 말을 하라고 그러면 손이 다 틀려. 이게 내가 그냥 날씨가 많이 풀렸죠. 오후에는 눈이 내린다고 하네요. 눈에 대한 옷을 제대로 입고 나오셨나요? 아, 부츠를 씻고 나오셨네. 잘하셨어요. 이렇게 안 한다. 배우들은 나는 게 배우가 체질이 돼 있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렸죠 오후에는 눈이 내린다고 하네요. 어떻게 부츠 씻고 나오셨네. 잘하셨어요. 다? 조금 보면 여러분이 어떤 눈치채면 다 다르게 하죠. 조금 조금씩 다르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다르게 해야 그래야그 말이 신선하고더더더 네. 더 두수 하고 네. 소개를 이렇게 할 때마다 다른 방법들을 음. 해서 이렇게 아 정말요? <웃음> <웃음> 오늘 알러스카에서 오셨어요 <웃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말 소용 있는 사람 정소영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로, 네. 네 저는 쇼스트를 준비한 지 현재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사실 좀 늦은 나이에 제가 준비했기 때문에 맞춰요 남들보다는 좀 시작이 늦지 않았나 싶기도 하지만 자, 빨리 해야터 하지만 저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저 의지 저 믿어주시고 꼭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웃음> 지금 이제 내가 강제로 높여봐라 빨리 해라 뭐 했단 말이죠 네. 그런 툴을 여러분이 이렇게 또뭐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말 내용과는 관계없이 말의 어떤 스타일, 스타일의 관계가 있어요. 말 내용은 난 좋은데 말하는 스타일, 특히 다른 거는 몰라도 이게 톤의 변화를 주고 속도의 변화를 줘요. 여러분 식사하셨죠? 밥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그런데 이따가 점심은 제가 쏠라 그러는데 이따가. 가실 분 누가 계시죠? 이렇게 하면 알겠습니다. 그러수습니다 이따가 점심은 제가 썼려 그러는데 같이 가실래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말 속도를 어, 어느 데 빨리하고 느리게 하고 이런 걸 배우들은 그렇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긴 대사를 예를 들면 세익스피어의 그긴 대사를 쫙다할수 있는 거은 그런 거예요 오케이. 아 우리 공기생인데, 공기생한테 무슨 내가 무슨 골 내가, 예? 우리 저, 자한테는 내가 배우는 것같 예? 안녕하세요. 문수영입니다. 네, 저는 현재 병원 유치원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 지금 직업에서 10년을 하면서 무언가 좀 다른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꿈을 항상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거 조금 더 근황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할수 있는 문원장도 어미를 좀 끌어요 어미를 전체적으로 어미, 어미를 전, 전, 전혀 끌지, 끌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음. 어느 때 스타카토식으로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나는 내가 말할 때 나는 어미를 절대 안 끌지 않아요 음. 끌기도 하는데 대체적으로 다 끌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어느 때 스타카토도 하고 끄는 것도 반음 정도를 올린다든지 반음을 내린다든지 이렇게 변화를 주는데 지금 이제 그런 디테일한 이 스토리를 안한 분들은 끄는데 어떻게 되요대 똑같이 는단 말이죠 똑같은 끄는 게 이렇게 방법이돼요 문원장도 끄는 거를 어느 때안 끌었다가 어느 끄는 걸 올렸다가 다리, 내렸다가 이렇게 그런 변화를 주면 지금 말하는 스타일보다 훨씬 내가 같이 공부할 때 아, 문헌장 조칭은 내용이 너무 좋다 그렇게 느꼈을 텐데요. 데 스타일에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네, 느껴 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얘기하는 그 스타일이라는 말뜻을 아시겠죠? 네. 네. 스타일이 스타일이 상당히 중요하구나. 네. 네. 그래서. <웃음> 강, 어, 좋은 영향력을 줄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살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요 강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컨텐츠를 어떻게 나가야 될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만 좋은 기회에 설득 강사를 하게 됐고 19기를 수강하면서 우리 교 선생님을 뵀었는데요 그러면서 그 잠깐 잠깐의 특펀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5분씩 3분씩 그런 스피치를 할때 선생님이 음. 보여주신 그런 진정성 방금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 저분이 말하는 건다 진짜구나 저렇게 살면 되겠구나 라는 그런 느낌 이 많이 꽂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강에 무조건 달려올 수 밖에 없던 네 시간이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웃음> 네, 내용의 내용의 하자가 아쉬운 게 없어요. 네. 스타, 스타일, 스타일만 좀들어가시죠 네. 질문이 <웃음> 하나 있는데? 네. 린 네. 질문이 질문이 있는데? 이 있는데? 이더는데 네. 이있데 네. 질문이 그데 네. 질문이 이있는때 네. 는진정성이더먼저이있성이있으면 어저 사람의 말이 진정성이 있으면 진정성은 있는데 스타일이 안좋은애 그런 경우는 없을 거예요 진정성은 있는데 스타일이 안좋아? 너 그런 경우는 없을 거예요 진정성에는 모든게 다 그만큼 진정성은 중요해요 오죽하면 천사도 진정성이 없으면 천사가 뺑가리 소리를 내겠어요? 그 비, 비, 비유지? 아니 누구들라다 어, 예. 이거 좀 빨리 가야겠네. 되 이거 휠 수다가 뒤어 가지고. 어, 뭐.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안녕하세요. 전혀 뭐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아유, 뭐, 그냥, 아 손발이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가 지금 어떤 비즈니스? 아, 지금 면세점 에이전시에서 MD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MD로 활동하면 아 그렇게 했구나 직업이 다 와서 제거 해주세요 제거 해주세요. 나어 알아보고요. 네. 뭐 근데 어? 뭐어아 그래요? 어나도에 할까요? 네. 그러니까 아 이렇게 하셔도 되겠지. 네. 안녕하세요. 나데뭐 네. 나한테 뭐뭐 뭐, 뭐 탈락하고 생각해 맛씀해나 지겨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저는 현재 면세점 에이전시에서 여기 시작 하고... 왔어요?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또 어디에요? <웃음> 아 오늘 물건 좋아요. <웃음> 왜 이렇게 스마트하고 얼마나 어? 아주 글래머하기까지 하잖아요.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그렇게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스토리를 조금 해야 돼, 해야 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 하고 반갑습니다.로 바꾸겠습니다. <웃음>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면사점 에이전시에서 현재 MB로 활동하고 있는 서혜인이라고 합니다. 어, 현재 25살이고요. 지금 제가 여기 들어와서 제가 여기 앉아도 되는 자리인지 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 계속 끝까지 앉아 있으면서 많이 배우면서 가겠습니다. <웃음> 사실 목소리가 항상 컴플렉스여서 어, 항상 뭐 고쳐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었는데 어제 제가 친구 따라서 농구장에 끌려갔는데 제가 더 신나서 오늘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목소리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데 네, 많이 배워서 좀 많이 얻어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배워서 <웃음> 왜, 왜 이렇게 젊은 친구들이 왜 이렇게 끌지 이렇게 많이 배워서 많이 배워서 이게 더더 더 스마트하고 더 깨끗하게 보인단 말이야 많이 배워서 목소리는아무자도 없어요. 오케 a 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 k a 니 Okay. 이 k a y o k a 스 o k 이 y o 쇼핑 y o 보험 y 스 k a 홈 Okay. Okay. Okay. Okay. Okay. 전문 게스트를 하고 있는 안수진 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너희들 안녕하든 말든 저는 누구다 이런 거이든요이래시 o w m y 안녕하세요 know myself, 요 know m y 분 e l f I know m y s e 너희들 안녕 o 고 상관없이 l f I 이 n o w 는거거 e l 안녕하세요는 더 y 정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누 f 저는 n o w myself, I know 누 y s e 이건 나는 불만스럽다. 그게 음. 진정성이 없어 보여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수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조인 시즈음직 분께 안수진입니다 하고 어떻게 네. 어떻게 어, 어, 어, 어, 아, 어, 조금 더 네. 조금 이렇게 네. 서, 뭐 이렇게 참 여러분 이렇게 봐주셔서 뭐각다든지뭐 네. 제가 할때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의 뭐를 네. 하겠다든지 이러는 게 없이 다음 비즈니스로만 네. 빨리 넘어가려고 네. 그러는 거 <웃음> 이게 내가 쇼호스트 지난번에 한번 해보니까 너무 버릇들이 돼있어요 그냥 그게 그냥 반행처럼 그거는 좋은 반행이 절대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고치고 이렇게 생각해봐야될반행이지 좋은 반행이 아니에요 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순진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거 봐요 훨씬 낫죠 <웃음> 훨씬 정말 반갑고 그런 거같아 네, 진정성이. 오케이. 아, <웃음> 수업 첫 부분에 대안석 선생님께서 그 목소리 탁한 목소에 리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사실은 작년에 갑상선암 수술을 하면서 목소리의 변화가 올까봐 굉장히 걱정했던 그런 고비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뭐 다행히도 방송을 할수 있을 정도로 그 목소리가 돌아왔지만. 한동안은 굉장히 좀 실현의 시기를 듣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안성모생님같으요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이게 내, 내용이 <웃음> 아주 좋아요. 내용이 <웃음> 아주 좋아요. 자기 또 경험이고 그러니 <웃음> 다 벌써 어이구 전화의 갑상선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 제가 빼고.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좋은 대학선 선생님의 강의를 특히나 목소리나 이런 말하는 스타일에 대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돼서 정말 반갑고 저는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가지게 돼서 정말 훌륭하고 보람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내용, 내용이 아주 좋아요 근데 이제 스타일 스타일에서 조금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고 톤의 변화를 조금 더 주고, 속도의 변화도 좀 주고 하는 배우에게 배운다는 음... 그런 거를 좀 하면 더 좋겠죠. 네. 오케이. 우리 미스터 쟨 선배는 어떤 느낌이 들어가셨습니까? 자말씀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만남, 처음 만남보다 마지막 만남이 또 소중하게 여기는 류 정판입니다. 저는 여기 처음 왔습니다. 처음 왔는데 두 가지에 놀랐습니다. 첫째는... 처음 왔습니다. 처음 왔는데 이건 필요없는 말이죠. 음, 음, 음. 맞습니다. 맞고요. <웃음> 네, 네. 노무현 대통령이 그게 뭐 패러디하는 그거, 그건 맞습니다. 맞고요 하면서 다 말을 생각해서 한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시작하지 얼마 되지도않는데 뭐라고 내가 이렇게 어떻게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군더더이가 필요 없다는 뜻을 말씀드린 리 겁니다. 첫 번째 놀란 거는 아, 처음 봤는데 규모가 생각보다 너무 작았다는 거예고두 <웃음> 번째는 이런 고장 선생님을 단독 만회에 이런 가의를들으셨다는 거에 <웃음> 놀랐습니다. 아, 제가 좋아하는 영화 대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아, 때로는 짧은 만남이 깊은 우정을 나눌 수도 있다는 말인데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깊은 우정을 나눌 수 있는 만남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질문으로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질문 <웃음> <목사> <웃음> <웃음> 를 맞추시면 제가 따로 차를 마시는 차를 선물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혹시 하는 일이 모르겠는데 방에서 한 번... 네 목소리를 하다가 많이 쓰시는 <웃음> 비즈니스를 하시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점점 쉬어, 쉬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목소리를 많이 쓰는 그 일을 하는 분 같다 그리고 예를 많이 들고 그러는 거 보면 목소리를 많이 쓰는데 혼자 소리 지르고 혼자 성악하는 분이 아니고 대중 앞에 쓰는 그러니까 는그 비유 같은 거 이런 거 아주 적절한 그리고 뭐 마지막 만, 뭐 만남에서 뭐 이런 그 아주 뭐죠? 이렇게 울림이 있는 메시지를 다른 분들은 다내얘기 내 되는 다른 얘기를 빌려서 해, 해서 바르게 이렇게 하셨다고 그죠 들렸습니다. 한 번만 더. 보험세일즈 브리핑 전인가 들렸습니다. 반전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직 경찰관입니다. 이것은 가산의 경찰 교육원에서 감성 센터에서 교수를 돕무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 좋은 컨텐츠를 많이 배우고 또 느끼고 또 좋은 강의 음. 주제를 만들어서 좋은 교육을 교사에 가면은 정부가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저도 또 강의를 청명인 보험 소통 음. 강의를 하고 있고요.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 아, 음.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니다 감사합니다. 감니다 감사합니다. 감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 문전성시 문성식입니다 <웃음> 제가 항상 하는 일에는 이렇게 문전성시를 이루는데 아까 말씀하신다시피 강의장이 좀더 컸으면 더 문전성시가 됐을 텐데 참 아쉽습니다. 저는 하는 일은 사람을 키우는 기업 민 인큐넷의 어, 교육 사업을 하고 있고요. 교육 내용은 이제 이런 취업, 창업 그리고 기업체 커뮤니케이션 리더십. 또직급자들 교육,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작년부터는 이제 창업 쪽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창업대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그때 호서대 창업대학원에 우리 국민성, 배안성 호스타까지다 다, 다 붙여가지고 아주 명강이를 듣고 너무 감명 깊게 받았습니다. 다양한 천일 목소리를 가지고 강의를 한다라고 합니다. 막갈수 없 다라고 이렇게 희망을 했는데 그 희망을 절망으로 안 하고 진짜 배 이상으로 저희들한테 만족을 시켜 주셔가지고 너무 고마웠고요. 또 김유사 아카데미는 비즈니스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우리 대한성 국민성은 팀하고 같이 일을 같이 해봤고요. 강의도 같이 배우고 그렇게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열정 많이 간직하시고 앞으로 자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충청도 충청도 가까운 전라북도 군산입니다. 약간 많이 섞여 있습니다. 이제 뭐죠? 약간. 이렇게 <웃음> 이런 비즈니스를 하시기에는 그런 고향 말이 있는게 더, 더 좋단 말이죠. 음. 경계를 안하게 돼요. 우리처럼 이 서울말, 나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이 서울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딘가 깍쟁이처럼 보이고, 뭔가 깍빡한 빡빡, 사람처럼 보이고 그러는 게 있어요. 허점이 없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 고향말이 약간 묻어있기 때문에 그게 좋은 무기가 될수 있어요. 뭐, 뭐, 뭐, 난들어있대푸 아, 뭐, 얼른 들어가수요 저는 임혜경이라고 합니다. 현재 a c n 코리아에서 뉴트리션 p m 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뭐, 뭐라 라고 라고 y 고 u say t 니다 아니 u 은 n o a c n 코리아라는 회사에서 네. 현재 뉴트리션 p m 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뉴트리션 p m 이 네, 제품에 대해서 상품 개발이라든가 출시까지 이제 총괄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들수 있으면 고려원 올해습니다 <웃음> <오랫동안 웃음> <웃음> 농담입니다. 네. 사실 저희가 올해 1월에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김효석 교수님은 초빙에서 출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여라와 같은 호응의 힘입어 이틀 만에 출시 전년을 지금 매진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온 거는 김효석 교수님의 그런 스피치와 거기다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나 존경했던 배한성 선생님의 그러한 목소리나 말투를 통해서 현재 제품을 홍보하고 달리면서 좀더 효과적으로 홍보해서 매출을 좀더증진시키니다 맞습니다. 이간수로 인사는 꿈을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오실 때는 저희 기저뭐 뭐 패션 쪽 네. <웃음> 그런 비즈니를 <웃음> 하시거나 그러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지금 좀 빨랐어요. 네. 너무 빨라가지고 뭐 이렇게 일일이 거기서 저번에 뭐라고 그랬지?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석을 하게 만든단 말이죠. 너무 네. 전체적으로 너무 빠르게좀 아쉬운 거 같아요. 예, 네. 네, 그리고. 발음이 교, 뭐, 어, 학교, 학교, 교원 이런데 발음이 약간 더좀 그, 좀, 좀 이상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앞에 인사만 한번더 잠깐 해보시면 안녕하십니까 현재 ACN코리아에서 뮤트리션 PM으로 근무하고 있는 임혜경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 반가운 게 아니고 죄진 것처럼 앞에 인사하시니까 어, 괜히, 어, 괜히 뭔가 자신이 없는 것 같단 말이죠. 어, 이런 분들은 이 벌써 외모라든지 이런 데서 딱 포스가 있죠. 그리고 그냥 그 아름답고 그런 분이기 때문에 더 제품을 세련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너무 많이 이걸 숙인다든지 그렇지 않고 하시는 게더 좋아요. 그래야 이 제품이 더 고급스럽게 보인다든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까지 생각을 하면서 그 제품에 따라서 아이템에 따라서 그런 것까지 생각하는 디테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좋아서 좋아서 저한테 감사합니다. 웃으셨어요. 웃으셨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한 것인가요, 그렇죠? 웃는 거는 안, 된, 안 된다, 그렇죠?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지금 제가. <저희는 웃음> 다시, 세시 감사합니다. 네. 달라졌죠? 발라, <웃음> 네. 내가 그러니까 디테일이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당신의 성공 파트너, 조길 이기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이렇게, 이런 자리인지 모르고 왔어요. 예전에, 보험, 일을 할 때, 우리, 김현숙 교수님께 오셔서, 그래서 오셔가지고, 이제 강의를 해서 이렇게 예언이 됐는데, 이렇게 또, 호칭도 받고, 이런 자리인지는 몰랐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보험업, 의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어, 행복, 성공, 뭐, 이런 쪽에, 자산 관리, 이런 쪽에 이제, 강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작년부터 좀몇 군데 강방을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okay. 지금부터 아주 좋으신데 행복 뭐뭐뭐 뭐, 뭐 이러니까 이 팩트도 정해져 있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소, 소, 손해예요 음. 어 그렇구나 와 오, 저분 야, 저런 걸 준비하네 이랬는데 행복 그리고 뭐, 뭐 가정 문제 뭐이혼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글을 쓰려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이게 한마디가 한마디 들어간 게 그까짓 게뭐 여러분이 그러실 수 있는데 예민하게 듣는 사람들은 만약 우리는 지금 동료로 이렇게 있으니까는 그냥 받아들이지만 만약 이게 프리젠테이션으로서 시험을 보는 자리다 심사위원이 있다 그러면 그거 하나도 꼬투리를 잡아서 오케이 당신은 되고 이럴 수도 있다말이이해다네 오케이 계속 하세요 그래서 사실 오늘 이거는 안좋시고 이거는 채용 <웃음> 잔치가 아니니까 이거는요. 채용 잔치. 우리 엄마가 여기 오 했어요. 근데 맞아요. 채용 잔치입니다. 예. 그래서 대개 그뭐죠어 마이크나 카메라 앞 아, 카메라 앞에 섰을 때 대개 이걸 얘기해주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쓰고 여기다 약간 힘을 주라는 거예요. <웃음> 여기다 살짝 힘을 주면. 이게 뭉그러지지않는다 여기다 살짝 힘을 주면 안 그러면 자꾸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고 여기다 허리 허리 여기다가 살짝 힘을 주면 이게 반듯해진다마이크를 이렇게 꺼다는건그리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안 하고 그래서 지금 자세를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아요잠약 힘을 주시고 이렇게. 생각도 못했던 이렇게 코팅을 네. 받게 되니까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에서 좀 강의를 했었었는데 오, 이렇게 수강생이 돼서 들어보니까 정말 이분 말씀하신 대로 가슴이 터질 것 같이 떨리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거 준비 전혀 안 했었고요. 어, 좀 와서 사진 한컷 찍고 좋은 책 가져가서 좀 읽고 좀 준비를 해야겠다. 그냥 이참저참 온 건데 이렇게 좋은 자리인 것 같아서 정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뭐 흔든다든지 그러지 마시고 네. 좀더 이렇게 좀 조금 더 세련된 것처럼 하셔야 네. 그래야 아우 나 저분 책 나오면 내가 사이지 그럴 수 있다가 오케이 <웃음> 오, 김장만내몸만이안 하고 그대로 맞고먹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웃음>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좀 전에 나오셨던 저희 이혜경과장님과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ACN 코리아 ATPN 담당 명중수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음. 지금 소개부터 <웃음> 없어. 뭐그 회사 보디가드 같지? <웃음> <웃음> <웃음> 너무 보디가드인 것처럼. 무약적이요. 글사나도 본인이 키도 크고, 이렇게 좀 덩치가 있고, 그레이트 하단 말이죠. 그리고 눈 있는데나 이런 데가 약간 그이 맹숙과의 <웃음> <웃음> 어, 그런 포스가 있는데 거기다 인사까지 안녕하십니까 어, 나어막 이러니까 너희들 뭐야 어? 이러는 것처럼 본인의 그런 것 때문에 어, 생긴 건 저런데 의외로? 목소리나 이거는 어, 또다른네 이렇게 해서 관심을 갖게 나한테 궁금하게 해줘야 돼요 난, 나를 나를 궁금하게 해줘야 돼, 근데 처음 인사에서 약간 거부 반응이, 약간 거부 반응, 저, 저 친구 정체가 뭐야? 괜히 이런 걸 준다고 첫 인상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막 인사하는 데서 너무 이렇게 위압적이고 너무 이렇게 공격적인 거로 하는 거어 굉장히 우리 선생님 말씀을 듣고 정말 당황스러운데, 제가 당당당당 당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정말>. 어, 굉장히 당황스러면러 <웃음> <웃음> 2천만원을 즉 지금 입금을 하시고 습니까 <웃음> 아, <웃음> <웃음> 아, 왜냐, 왜냐? 사실은 굉장히 제가 물렀다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듣고 키 규모에 비해서 되게 싱겁다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네. 그래서 위압적으로 해서 어 처음 이런 소리를 들어서 어 정말 여러터 이미 살거든요 이런 소리 내가 이런 소리를 한게아니에요 내가 말을 한 거지 어? 아, 내가 말을 지금 했지 내가 어? 이런 소리를 한게아니요 그게 무슨 소리냐 이거는 상대방의 말을 상대방의 말은 넌 나한테 지금 말한 게 아니고 너 잡소리 한 거거든 <웃음> <웃음> 그러니까 저럴 땐 남의, 남의 말을 갖고 적으로 싸워야 되고 뭐, 뭐 어떻게 공격을 그냥 치열한 공격을 해야 되면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래도 돼요. 근데 지금은 내가 좋은 말을 한 건데 이런 소리를 듣고 너 스포디오고 많은 차이가 사기인 음. 척 앞으로 말하는데 굉장히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저어어저뭐 지금이 안 나왔어요. <웃음> 말씀하신 것처럼 1월 달에 저희 회사 컨벤션에 김여석 교수님께서 참석을 하셔서. 스피치를 해주셨는데 거기서 제가 이렇게 끌어요. 하셔서 했는데 약간 그러니까 애가 같애. 하셔서 했는데요. 이렇게 이래야 신뢰감이 있는데 궁 떠가지고 그래갖고 그래서 했는데요. 거의 이렇게 이, 이런, 이런 스피치 과정 스터디는 전혀 없었습니다. 경험이 없는 네, 거죠. 그게 경험이 없는 그 저, 저, 저, 저 분위기가 약간 있습니다. 네. 이 친구 잘못이 아니고 이렇게, 그런 스터디 과정이 없었던 네. 거가 좀 아쉬운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됐어. 요 k 장님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하 k 거 y Okay. Okay. 어 k a y o 오케이. 혹시 여러분 뭐 제가 하는 말에 나는 이게 뭘 시비를 걸거나 뭐 강력하게 비난을 하거나 이렇게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게 단점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그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오해 없으실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다른 먹거리 풀몬에서 헬스 어드바이저로 일하고 있는 이은순입니다. <웃음> 제가 여기 오게 된 계기는 얼마 전부터 강의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이지만 어떻게 하는지 궁금했고요. 그래서 오늘... 궁금했고요. 저... 아줌마. <웃음> 아, 아줌마 아줌마시지만 세련된 아줌마로 하실래요? 궁금했고요. 이렇게 하셔야 허세련되게 궁금했고요. 근데 와보니까 그냥 <웃음> 아이 뭐 <그렇게 했덕이네. 웃음> <웃음> 이렇게 했더니 그냥 저 이렇게 키도 작고 못생겼어. 아이고, 그런 잘난 척을 해볼 지 아니야. 아이고, 참니다신나죠 이래서 지랄같이 예, 살면 안 됩니다. <웃음> 아니, 다니 아니, 니니니 <웃음> 그, 그, <웃음> 저는 바른 먹거리 풀무원에서 헬스 어드바이저로 일하고 있는 이은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때는... 반갑습니다. 나는 말음 반갑다는 말을 했다 너희들한테 반갑습니다. 방, 반가운 마음이 없으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뭐 좋아요 이럴 때 정말 좋고 정말 반갑고 정말 고맙고 이런 식으로 다루세요. 너무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어? 반갑습니다 너. 반갑습니다 정말 반가워 하셔